아 여기가 메인 이었군요 우수조망명소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드립입니다 오늘은 해육신공원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해육신공원은 이제 노량진 그 수험생분들의 힐링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여기를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면적이 넓네요 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금연공원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아마 어, 서민분들을 생각한 표지만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이제 새육신공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을 했겠지만요. 앞에 보시면 세육신순의 563주년 추모제 향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10월 9일날 뭐1 0 0일정도 한다던데 아마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육신공원은 이제 입구에 이런 공중물이 있죠. 사육신공원 하면 제일 가제 먼저 떠오르는 게 사육신인데 사육신은 이제 조선시대 단종 폐위를 반대하면서 세조 즉위를 반대하는 그 충성, 충성심 높은 이제 신하들이 결국에는 세조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 여섯 명의 신하, 신하들을 두고 이제 세력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여기 사역신묘라고 써져있네요 사역신묘 이곳은 조선 제6대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목숨을 마친 사역신을 모신 곳이다 단종 3년 음력 6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이, 왕위를 찬탈하고 즉위함에예 의분을 품은 축신들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탈로되어처혹한 최후를 마치니 이들은 훗날 사역신이라 부르고 있다 네, 새육신 묘라고 써져 있는데요.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김문기 이 여섯 명의 신하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천장이 좀 낮아서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 같고요 저기 비석도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지도에 적혀져 있었던 조망 명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귤이라고 해야 되나 잘 익고 있네요 아마 근데 함부로 따, 따가진 못하겠지 당연히 또 한번 낮게 카메라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조금 안 좋아 보여서 착용을 했습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 게좀 신기하네요. 뭐 당연히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남겨놓은 거긴 하겠지만 네, 생각도 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좀 놀랬어요, 사실. 여기도 아마 점심시간이면 사람들 많이 몰리겠죠? 커피 마시고 <웃음> 그러는. 아 아직 단풍이 안 들어서 단풍잎이 아직 좀 초록색이네요. 이제 가을에 오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은 출구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 가볼게요. 사역진 역사관인데 오늘은 개장을 안했나 보입니다. 이앞어져 있어요. 이쪽에는 길이 없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있네요. 아마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저기는 그래서 저기는 벤치가 많고 또체역시설이좀 지역시설, 있는 것 같아요 오, 나름 분위기가 있는 어,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돌아가서 올라가야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저기 이제 한강이 보이네요. 그면 아까 혹시 아까 출구라고 생각했던 곳에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11시 반이고요. 이제 점심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저기 사육실내 묘가 있네요. 이제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볼수 있기는 해 왔습니다. 네, 보존돼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또 계단 내려가고 있고요. 네 역시 예상대로 추가 있습니다. 이쪽 길에 라인 남아 아마, 아마 아까 왔던 길인 것 같은데 네또 계단이 있네요. 네, 이렇게 가면 또 아까 거기 있고 어? 거기네요. 네. 이곳만 지금 세번째고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싹성권을 볼 거는 다본거 같고요. 출구 쪽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장소가 있는데 어 한번 가볼까요?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장소네요. 네. 어린이집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또아 여기가 그 육산빌딩 바라볼 수 있는 강수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색의 공간 라고 써져 있네요 아 여기가 메인이었군요 우수조망 명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저 앞에는 이제 63빌딩이 보이고, 그 옆에는 여의도의 높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또 어, 63빌딩과 사역신공원 사이에는 노량진역 철도가 있고요. 또 한강도 저기 보입니다. 철교들도 보이고요. 네, 저기에는 이제 남산타워도 오늘 조금 뿌였지만 어쨌든 보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번 새벽 신고원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다음 편에서 또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